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태국에서 선물이 어떻게 왔냐면 제 동생이 태국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오면서 저한테 선물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들이에요. 제 동생이 저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쓰라고 이렇게 스티커들을 사다 줬네요. 엄청 귀여워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겉면에 레트로 스티커 이렇게 써있네요. 뜯어보면 오! 종이 질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뭐 이런 빈티지한 디자인의 라벨 스티커예요. 약간 빈티지 신문 조각 같은 느낌도 나고 어, 굉장히 예쁘다.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랑 레이어드해서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쁜데? 이 안에서도 디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같은 종류로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서 음, 예쁘다. 음, 예쁘죠? 오, 진짜 완전 짱이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그다음도 레트로 스티커입니다. 레트로 스티커. 얘는 뭔가 우편 스티커 같은 느낌이죠? 오, 이건 약간 맨들맨들한 재질이에요.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 오, 얘 진짜 예쁘다. 이거는 빈티지한 편지 스티커네요. 헉, 근데 이것도 디자인이 다 달라요. 오, 너무 예쁘다. 이거, 그냥 이거 하나만 포인트로 붙여도 너무 예쁘겠는데요? 가뜩이나 제가 우편, 우편 스티커, 항공 우편 스티커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 진짜 예쁘다. 그리고 크기가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해요 스티커가. 예쁘다. 오 완전 짱인데? 이거랑 이거랑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해서 붙여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쁘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것도 레트로 스티커. 레트로 스티커라고 쓰여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요런 클립이나 집게 스티커. 집게, 집게. 이게 펜코 집게라고 하나요? 뭐, 요런 모양 집게도 있어요. 이게 펜코가 맞나? 아무튼 집게 이런 것들은 다이어리에 사진이나 메모 같은 거 붙여놓고 그 위에 붙이면 은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집게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클립도 있어요. 클립도 있고 옷핀도 있습니다. 옷핀 나무집게 얘도 한쪽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도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하,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너무 귀여워. 공룡 스티커예요. 공룡 스티커고 보시면 은 칼선이 있어요. 칼선이 있고 투명 스티커 같은데 이거? 맞나? 어. 투명 스티커네요. 아 너무 귀여워. 요런 스티커입니다. 이거 진짜 귀엽다. 그 다음에는 동물 스티커네요, 이거는. 그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맑은 수채화 색감이라서 이거는 코끼리 코끼리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건 식물 스티커 같아요 식물 스티커인데 뭐이 판은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물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투명 스티커겠죠? 뜯어보면은 맞습니다 이것도 투명 스티커예요아 너무 예쁜데요? 그러면 이렇게 뜯은 김에 간단하게 다이어리에 붙여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다이어리는 A5 사이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페이지만 한번 꾸며볼게요. 어, 나이 겉에 스티커도 뜯고 싶은데? 뜯어질까요, 이게? 아, 안 뜯어... 뜯었... 아유... 요... 아이고... 찢어진 방... 찢어졌다. 자, 이렇게 붙일게요. 근데 찢어져도 뭔가 찢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여기도 뜯어볼까요? 어, 얘는 잘 뜯어질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얘는. <웃음> 똑같아. 이것도 붙일까요? 뜯은 김에?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오,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이거? 아야. 붙이고. 어, 이것도 뜯어볼 거예요. 이거는 잘 뜯어졌으면 좋겠는데. 아, 이미 망했습니다. 오, 얘가 제일 막있네. 이것도 이렇게 붙이고 음 이거를 레이어드해서 붙이면은 예쁘긴 할텐데, 색감이 뒤랑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어, 어, 어, 어 우, 우. 그러면? 약간 이런 거? 이거 먼저 붙여줄까요? 아니면? 이런 거를 레이어드를 할까? 아니면 편지지 편지지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붙일까요? 어 근데 편지지 예쁘다 일단 편지지 붙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편지지는 풀테이프로 붙이고 이 편지지는 제가 무인양품에서 산거예요아두 장이다 두 장이나 뜯었다니 이렇게 붙이고 얘는 다시 넣어놓고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우선 이걸 하나 붙일까요? 이렇게?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붙일게요. 붙이고 그리고 이걸 이런식으로 붙일까? 이렇게?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얘를 붙이고 얘를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잘라서 붙일까요? 얘도 스티커인데 음, 이 정도? 얘를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붙이고 오! 어, 예쁘다! 그리고 아저 개인적으로 이 동물 스티커를 너무 붙이고 싶은데. 어 너무 귀엽잖아 이거 지금. 이거 이거 이거를. 너무 귀엽다. 그리고 <웃음> 아! 닭! 닭이 너무 귀엽다. 닭! 닭. 닭도 닭 붙일거야. 닭을 어디다 붙일까요? 여기? 어, 안돼! 이건 금방 찢어진단 말이야. 닭! 여기다 붙일까? 닭 붙이고 그리고 이 식물은 여기 어? 여기다 붙일까? 왠지 잘 어울려 보이는데 생각보다 음오 예쁘다 생각보다 예쁘네 그리고 그리고 원형 스티커를 써야겠어요 원형 스티커를 이거를 여기에 하나 두 개만 붙일까요? 세개 붙이기엔 자리가 좀 좁은 것 같으니까 두 개를 이거 하나 다시 어, 닭, 닭이, 닭이 또 있네요, 닭. 닭이 두 마리 있구나. 코끼리. 이 코끼리를. 이다수 여기다 붙일까요? 이거 괜찮나? 이렇게? 아하, 귀여워. 너무너무 귀엽다. 자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일기를 쓰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에 뭘더 하면은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일기는 그 회색? 어머머 회색 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지제 뒤에 이거를 하나 붙여볼게요. 이 무인양품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에다가 붙일까? 이 정도? 됐다. 이거를, 으따, 으따, 으따. 이렇게 해주면. 자, 이제 일기를 간단히 쓰도록 할게요. 자, 아, 이렇게 간단히 일기를 썼고 그리고 오늘 날짜도 찍어주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제가 어요 잉크를 쓰고 스태프... 아,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벌써 6월 6월입니다, 여러분. 6월이에요. 세상에나. 6월 2일이에요. 2일인데 분위기랑 맞게 튀지 않으려고, 요, 카키 색깔? 스탬프를 쓸기, 어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어 어디다 할까요? 어 여기도 하면, 아, 여기다 할까요? 찍어주고, 음, 예쁘다. 이제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에 끼우면, 이쪽 페이지는 제가 저번에 다이소에서 스탬프? 아, 스탬프란다. 펀치, 모양 펀치 구매하고 샘플로 해본 다이어리 꾸미기고 오늘의 하울 및 간단한 다구는 이쪽 페이지예요. 어 귀여워. 왼쪽 페이지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바이